랜디, 페퍼, 하이! 사랑해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! 시루! 시루! 시루! 시루! 시루. 와 예쁘다. 아이고, 헉, 너무 예뻐. 보냈어? 와! 안좋아어얘 되게 좋아한다. 대박이다. 진짜 대박이다. 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안녕. 저, 요뭐 봐? 어떤 거 봐? <웃음> 귀가 어디 갔어? 귀가. 귀가? 귀가 어디 있어? 어, 어쩐지 왜 이렇게 안라냐 어, 자기 거. 어, 쌤해 이거 <웃음> 어떻게 누가 누가 그랬냐고? 지금 너가 그랬어? 아이, 너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저거 뭐야? 아, 너지. 너무 맛있겠다. 진짜 <웃음> 좋아. 음치지마. 응 페퍼 오늘 기분 좋은 풀 패키지 서비스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왜? 왜? 왜? 왜? 왜 그래 갑자기? 오늘 페퍼 생일이야. 아하필 동물농장에 지금 장수 장수견 특집이 나와 장수견 특집 잘 보세요 자 산책 나가기 전에 언니가 뭐 할거냐면요 여보. 여보시오 아! 자, 우리 애기한테 오늘 할말 없으세요? 생일 축하해 페퍼야 <웃음> 페퍼 불러봐 페퍼야 그랬어 진실이모? 너무 이뻤어 진실이모잖아 페퍼 오오 그랬어요. 그랬죠. 산책해서 온 친시비모. 뭐. 야, 야, 예. 그것 그런, 그러다도 못 되는 거야? 아. 백 그랬어요. 생일이었어요. 어떡해. 내가 제일 식과 그랬다. 예그랬 <웃음> <야>, <웃음> 아, 아, 됐어요. 페퍼한테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랬 알고 보고 싶었죠. 었 <웃음> 잘, 잘 가라. 네. 어이고. 네. <웃음> 어이고 진실이 뭐가 나가자. 나가자. 나가자. 어이고 진실이뭐 올까 봐. 오늘 없는데. 이거. 저 페퍼. 중한 남미니까 중한 남을 찾으러 갈 겁니다. 중한남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됐다. 해커가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가는 중이에요. バラネ<音楽> 걸음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, 지금. 거기 가자고 했더니, 또 오랜만에 가는 거거든요. 오 음, 마지막 산책길, 기분 좋은 산책 마무리를 위해서 방문을 해줄 거예요. 엄마는 엄마는 이모 이모 이렇게 아미 만나지 않을까? 이렇게 얘기하면서 <놀라> 왔거든? 우리 뱀봉공주 우리 페퍼꺼잖아, 페퍼생일이잖아. 없어. 진짜도 <목소리도> 없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묻었어. 일단 한번 정도 커플 사진 찍는 거 좋은 거. 근데 애기 때부터. 때문에... 무슨 유행하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.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냐? 내 자식인지 아는데? 두가지로 가보자. 안다. 일단 안다. 나어디가 일단은 가둬놔야 돼. 그렇지만 죽일 순 없어, 내 새끼니까. 바퀴벌레에서 공부해가지고 걔를 또 먹이기도 하고 하면서 해수 <웃음> 없어. 그냥 양육해야 돼. 아는데 어떻게 아는데 걔가 알고는 아유 그렇게 할사는 없을 걸? 아는데 솔직히 모르면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. 처참하게 잘 <웃음> 가지고 어쩔 <모를> 수없어 <웃음>